정말로 신기한 인산철 배터리의 유통에 대해서 제가 뭐 알고 있는 만큼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셀의 100%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비품 제품입니다. A급 셀은 소매시장에서 유통이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CATL 같은 경우는 B2B 계약밖에 안되고요 이미 몇년치 계약이 성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품 A급 인산철 배터리는 매우 비쌉니다. 200암페 셀 하나가 전에 한번 살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너플리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계약서 쓰고 보니까 200암패셀 한개에 중국돈으로 1100원까지는 안되고 1000 몇십원 그러면 한국돈으로는 18만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거기에다가 관부가세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는 오 물류비까지 더하면 원가는 25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팔리는 200암패셀은 저희만해도 16만원에 팔고있고 다른 데는 굉장히 싼것도 많아요. 12만원 아마 조금있으면 10만원짜리도 유통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희한하죠? 원가가 20만원인데 셀은 그 반값에 가까운 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게 가능할까요? 자이 화면에 보이는거는 중국 중국 4대 배터리 메이커입니다. 매출 순위대로 나열한거고요 매출 1위 CATL 가장 왼쪽에 있죠? 이 회사가 매출 1위에요. 그리고 두번째 BYD BYD라는 회사 이름은 못들어보셨을거예요 들어보신 분들 도 많을까? BYD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중국 최고의 전기차 생산 브랜드입니다. BYD 배터리는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생산되는 전량을 자사 자동차 배터리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BYD 배터리를 구하셨다면 아니면 타오바오에서 BYD 배터리를 사셨다면 그거는 폐차나 아니죠. 전기차가 폐차될 정도로 생산 오, 오래된 게 없어요. 폐차가 그러니까 사고로 폐차된 차에서 떼어낸 배터리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90%도 아니에요. 만약에 BYD 배터리라면 분명히 사고 난 차에서 떼어낸 배터리입니다. 자, 세 번째 회사 CALB 자, CALB는 차이나, 에어, 리튬 배터리 약자입니다. 중국 항공 리튬 배터리 회사라는 뜻이에요. 이 회사는 사기업이 아니라 포항제철 같은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노플리. 자, 시노플리는 요 4개 회사 중에선 가장 작아요. 그리고 요새 좀 다른 회사들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사세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시노폴리의 장점 시노폴리는 저희같은 작은 업체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구매수량은 약5 0 0 0개였던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도 새 배터리를 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저희가 취급하는 CATL 어떻게 나온 물건이냐 CATL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받는 배터리는 CATL에서 CATL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비품입니다. 자, 비품이 뭐냐? 반도체, LED, 배터리 같은 제품들은 생산 수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생산 수율이 95%라고 하면 라인에서 5%의 불량품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LED 같은 경우는 LED 패널 아시죠? LED는 불량화소 개수가 많은 패널이 비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뭐 기준 있는 그 영업기밀이라 가지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추측되는게 내부저항이 기준값보다 높은 셀이 비품으로 분류돼서 판매되지 않고 폐기됩니다. 물론 폐기되진 않아요. 그 5%의 비품 배터리는 잘 보시면 CATL 배터리에는 위에 바코드가 있는데 그 라인에서 발생한 비품은 바코드를 지운 후 심천의 대형 배터리 물류업체에 판매를 합니다. 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물류업체는 중국에단두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그두곳 중에 한 곳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자, 이때 CATL 라인에서 그 배터리 물류회사,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총판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총판으로 보낼 때 최소 단위는 1만 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심천에 있는 저희, 저희와 거래하는 그 배터리 유통회사가 CATL 셀을 받기 전에는 저희에게도 저에게도 전화를 합니다. 지금 배터리 CATL에서 나와가지고 뭐 몇만 개를 받을 건데 현금이 없다. 일단 선입금을 시켜주면 배터리 받고 나중에 우리가 구매한 가격에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요. 저희는 그런식으로 배터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입하는 CATL B급 배터리는 타오바오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배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취급하는 물건이 또 하나 있어요. CALB 중항리전 중국항공 배터리입니다. 자, 중앙 배터리는 또 CATL과는 유통경로가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 공기업입니다. CATL은 다른 회사의 계약을 받고 생산을 해요. 그 중에 B품을 저희 같은 업체에 납주는 거고요. 자 중국항공은 공기업이에요. 여긴 계약에 상관없이 1년 내내 1년 365일 라인을 풀 가동시킵니다. 그리고 중국 항공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1차 어디에 공급되냐 중국 공기업 그리고 중국 6회 공군에 공급이 됩니다. 실제로 중국 그 비행기 째 생산하는 비행기나 잠수함 전함 등에 이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공기업이지만 일반 기업에도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어쨌든, 중국항공은 주문 오더에 관계없이 1년 365일 배터리를 생산하고 창고가 가득 차면 먼저 생산된 배터리를 반값에 그 심천의 총판에게 판매를 합니다. 즉, 중국항공 같은 경우는 비품이 아니라 정품이에요. 어떤 정품이냐면 1년 이상 된 정품 창고에서 1년 동안 굴러다니다가 창고가 가득 차가지고 새로 생산된 배터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밀려나는 배터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앙제품은 특징이 먼지가 많습니다. 가끔은 중앙제품 받았을 때 배터리가 흰 가루를 뒤집어 쓰고 온 경우도 있었어요. 자그흰 가루는 뭐냐 예또 네, 공기업이다 보니까 매뉴얼이 철저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소방차가 출동해서 소방 그 가루죠? 소화기 가루 소화기 가루를 뿌리는 소방훈련을 합니다. 그흰 가루 뒤집어 쓴 거를 또 대충 털어가지고 보관을 하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중앙제품의 특징 먼지가 많다.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배터리 딱 구입했는데 진짜 먼지 한개도 없고 잔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다. 그거는 배터리팩에서 떼어냈을 가능성이 높은 배터리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방금 생산돼가지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배터리를 바로 팩 포장해가지고 넣으면 그리고 그 배터리를 3년이나 4년 후에 팩을 뜯으면 그 배터리는 새것처럼 깨끗합니다. 요정도 각 회사별 어떻게 배터리가 유통되는가 설명드렸고요 오늘 이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하는건 처음이라 계속 어색하네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중국항공에서 배터리를 받을때 같이 받는 문서예요 모델명이 있고요 중국항공공무원들 정말 친절합니다 모델명이 있고 그리고 날짜 작년 7월 25일이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년 번호에 따라 가지고 용량이 얼만지 다 적어줍니다 전압도 적어주고요 여기서 총판은 여기 보시면 190짜리가 남겨있네요 총판 같은 경우는 어이190 너무 전압이 낮잖아 이건 안받을래 하고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받는거예요 몇천개를 대신 저희같은 경우는 심천 저희 파트너한테 보낼 때 요런거는 빼고 받습니다. 저희가 받는건 적어도 195암페 이상 요정도급을 받고요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재미있는 인산철 배터리의 유통입니다.